제너럴 코스믹 엠퍼러브리트니드 점례 마이스트로 현냥이 음 <웃음> <웃음>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학교 축제를 즐기러 왔는데 슈 두둥 탁슈에아휴아 내가 늦긴 했는데 전전히 가지 뭐어 축제 부스 아 이제 우리 공찔이 친구들이랑 공포 체험을 하기로 했으니까 에 오 떡볶이 졸업하면 못 먹는다. 좋아 좋아. 에에에에에 좋아요 좋아요. 슈. 에. 야, 뭐 해? 야, 슈. 왔어. 어? 네 얘들아 여기서 뭐해? 나 방금 깨웠어. 어? 왜? 아좀 그래. 그래. 늦을 수도 있지. 에 아, 정말.. 아.. 양아 너 기다리다가 두번 죽어.. 너 죽었다가 살아났어 나 지금 진짜? 그래 팔거아야 그래 서 그래서 팔았기 질렸구나 맞아.. 아니.. 양아 <웃음> 양아 너 축제 부스 구경은 다 했어? 아니야 아직 안 했어 아 근데 우리.. 이거 공포 어쩌고 어? 어? 공포 어쩌고 이거 하러 가야 되는데 너는 여기서 뭐 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나 그냥 둘러만 보고 올테니까 뭐 요거.. 뭐.. 뭐야 이거? 타로 뭐 시킨가? 음, 여긴 타로 보는 곳이야. 어 그래 전볼 애들은 전 보고 그냥 한번 좀 둘러보고만 오자. 그래 그럼 그래. 그 먼저 가 있을게. 우리는 거기서부터 가 있을게. 애들이랑 보고. 그래, 어 뭐... 그래 그래. 나랑 그래, 그래. 진이랑 같이 가자. 그래 그래. 가자 그래, 가자. 그래, 가자, 그래. 가자, 가자, 가자. 같이 가자. 가자. 같이 가자. 그래. 어디부터 구경할래? 어 그냥 저기 어 뭐야 저기 누구 공연하나 본데? 어 저기 먼저 갈래? 어 그래 그래. 가다, 어 그래 그래. 어. 야 누가 공연하나 봐. 오 어,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야뭐저 저거 누군지 알아? 어? 어? 잠깐만 응 어? 이거 우리 학교 최고의 가수 도우 선배잖아 맞아. 도우 선배 멋있으면 다 선배랬어 맞아 어, 멋있으면 그건, 다 선배랬어 아, 그건 그렇지 와 도우 선배 야, 무대를 무대를 지어놓으셨다 그 머리카락 너무 멋있지 않니? 진짜 최고다 도우 선배 와 진짜 헤어스타일 완전 멋있다 장난 아니다 너도 나중에 저거 해주면 안 돼? 어 그, 그래 응 음. 멋있다. 어, 어 머리 직접 기르신 거래, 머리 직접 빌러가지고 왁스까지 다 바르신 거래. 아 그치 그치. 아, 진짜 멋있다. 그런 거였어? 나 멋있다. 아 멋있다 멋있다. 어뭐 아, 먹을 거 파는 데 있나? 어? 어, 먹을 거 파는 데저맨 앞에 있어. 떡볶이 팔던데. 아 그래? 아야 그러면은 뭐 우리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공포 부스 가야 되는데 이거 먹을 거 갖고 가면 안 되잖아. 그지? 그 흘리면 어떡해 아, 그렇긴 하지. 응아 음. 여기도 뭐 파네. 어, 맛있겠다. 야, 근데 존디기가 2,000원이나 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야, 원래 뭐 축제는 까... 비싸. 맞아. 어, 여기서 물가가 그렇잖아. 하긴, 그건 또, 그래. 어. 맞아, 뭘 바래. 그래. 야, 야, 거, 거기 가자, 이제, 어. 에이, 야, 그, 공포부 스고 먹어요. 그냥, 뭐, 그, 어, 그, 조밥이겠지, 조밥이겠지, 조밥, 어? 조밥. 갔다 그래, 오자. 가봤나. 어, 뭐, 조밥이겠지, 그래, 그래. 갔다 오자, 어. 어. 응. 갔다가 그래, 나중에 그래. 구경하지, 뭐, 응. 얘들아, 이걸로... 뭐 해? 어, 어? 아. 어. 어, 어. 아,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와, 이거 뭐 시원. 달아놓고 어떠는데? 우리거 풀고 있었어. 이거 퍼즐 같은 거. 네, 뭔데 뭔데? 보여... 뭐... 퍼즐이 이게... 어디 있어? 어. 글자 적혀 있는데 이거 퍼즐이래. 우리 은이가 그래서 풀고 있었어. 아까 외워 이자로 음, 일자로 줄서 보라는 거 아닐까? 어? 일자로. 그럼 야, 섬자로. 언제 섬자로? 어? 섬자로는 뭐. 야 무슨 소리야. 섬자로라고는 안써 있으니까. 아니야? 아, 그럼 일자도 안써 어, 야, 의련아, 어? 아까 오노돈이왜 이제 왔어? 뭐 빠진 줄 알았대. 뭐안 빠지고 다 있네. 어. 한 명도 안 빠지고 온거 맞지? 어, 그치, 그치. 당연하지. 우리 다 모였어. 응. 음. 공칠이몇명 빠질 줄 알았는데 의외다. 미션지 줄 테니까 받고 도서관으로 가면 돼. 어, 좋아, 좋아. 어. 얘들아, 너희도 받아. 우리 미리 받았어. 오, 어, 어, 나 받았어, 받았어. 아, 근데. 어. 부스에서 이거 미션 수령하고. 그러고 확인 후에 도서관에서 숨겨진 물건 찾기 물건 갖고 부스로 복기야 내가 뭘했어 봐봐 조밥 이랬잖아 도서관만 갔다 오면 되는 거네 어? 너네 또 졸았냐? 야 아니거든? 아니 근데 이거 퍼즐 꼭 풀어야 되는 거야? 이거 안 풀어도 그냥 도서관 갔다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애들이 꾸민 거니까 어, 거지 그치 어떡할래? 이거 풀을래 어떡할래? 근데 뭔지 알겠냐? 나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뭔 소리야? 갓가 외워 뭘 외우라는 거야? 왜? 이장 이자? 이자? 어, 야. 몰라 셀럽인가봐 응? 뭐가 셀럽인가봐? 저기하네 저게 저기 어. 사람이 뭐야? 아니면 거꾸로 있는 건가? 로자이 워웨가가에 어, 이건 더 아닌 거 같아 은 그게 아닌 것 같아 나알거 같아. 같아 뭔데 뭔데? 뭐 어, 앞에 거랑 뒤에 거랑 한 글자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봐 어 같이 야, 가자 외로워 아뭐 어, 어, 어, 말이 되네 어, 우리 오 우리 한번 했다 한번 어, 했다 어, 말이 되네 말이 되네 어 너무 무서운데 이거 나도 왜, 맞춰서... <웃음> 왜 맞춰서 그러니 왜 맞춰서 그러니 그래 자기 가맞춰놓고 무서워하네 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야야야 야, 야. 그게 무서우면은 뭐 체육복이라도 빌려줄까 어 어, 어? 어? 체육복? 어, 어, 야 어. 축축해? 그러게뭐나 어. 충분히 축축해진 것 같아. 아 그래? 너 체육복 없어? 체육복 입어. 체육복. 어 아니야 양아, 너가 더 축축해질 수도 있으니까 너가 입어. 어? 아니 나는 멀쩡한데? 어, 나 멀쩡한데. 나 체육복 바지랑 체육복 위돌리 있는데 바지 빌려줄까? 양가너 축축해질까봐 챙겨온 거야? 아니야, 너, 너 거야? 추, 너네 양이... 축축해질까봐 챙겨준 거지 내가. 아니 바지에. 어? 지금. 아니거든 야그 우리야 너 줘? 아니 나안 예. 입을래 야알야 얘들아 얘들아 근데 이거 미션지 보니까 도서관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끝나고 배고파 이거 떡볶이 먹으러 가야 돼. 어야 빨리 가자 맞아 맞아 나도 아까 야, 저 어. 보니까 떡볶이야 원래 저런 컵떡볶이 이런 거개맛있거든 빨리 가자 우리 그러면 가자 가자 아, 아, 빨리 갔다 해야지. 오자 후딱 갔다 오자뭐그 도서관만 갔다 오면 된대며야주제나에 어. 예? 응. 인강 듣는 데 어디냐? 예? 인강을 듣는다고? 아니인 듣는 데아 대박이다 야 근데 도서관이 어디야? 야너네 도서관 많이 안 와봐서 모르지? 나 도서관 사라 <웃음> 나 따라와 아 그렇구나 도서관에서 살 수도 있는 거였어 대박 대박 어. 응. 잠자니까 사는거지 하긴 그건 그래 자고 먹고 하면 사는거지 맞아 맞아 넬법가 엄청 열심히 하니까 아 맞아 맞아 전교 꼴등인건 아무도 말안 했다 그치? 응야 넬포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전교 꼴등이었냐슈? 그래. 응이 정도 아, 해서 전교 꼴등이야 아, 야, 아 야, 진짜 자랑스럽다 <웃음> 어, 진아 그치? 좀 빨리 와너왜 이렇게 늦게 와너 겁먹었어? 누, 누가 겁, 겁먹었다고 야, 해 어, 진이 쫄았다 안 쫄았어 아야안 야, 쫄았으면 안 너, 좋은 거지 왜 때려 가자 가자 빨리 가자 누웠잖아. 그러면 하, 가자 야, 가자 <웃음> 진이가 그럴 리가 없어 진이가 얼마나 겁이 없는데 나는 <웃음> 진이보다 겁 없는 사람 못 봤다니까 <웃음> 진짜야? 아 그치 그치 당연하지 야, 기준 아니야, 너 기준 아니야? 너 기준? 어? 걸보도 하나 하... 더 있어 아니야, 가자 아니야. 가자 그래서 어디야 어디야? 저기 끝에가 도서관이야 아, 그네 그네. 안돼, 아, 그네, 그네. 꼭 가야 돼. 빨리 와, 빨리 와. 들어가. 들어가. 빨리. 어, 가야지, 가야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어. 어, 야, 여기 잘 꾸며놨네. 어, 어, 야, 어? 완전 야, 잘 꾸며놨다. 어? 그러게 이거 사탕인가 봐. 오, 야 이거 먹어도 되나? 되겠지. 어, 대박. 야, 하나씩 갖고 가지 뭐야. 나 페인트 사탕 좋은데. 와. 염염슈염염슈야 양아 응. 너 혓바닥 되게 니털 네 색깔 같다 그거 먹으니까 그치 그치 후룩 염염슈야 근데 그럼 여기서 뭐그 도서관 뭐 찾아야 되는 거, 거 아니야? 숨겨진 물건 찾으라며 그게 뭐야? 넓은데 뭘 찾아야 돼? 야이 넓은 거다 뒤져야 되냐? 그니까 그러니까. 야 빨리 찾고 가자 샵 독서하는 날 어? 리딩 위드 미 어? 어야 근데 되게 할로윈데이 같아 이거 그냥 완전 유튜버 같다. 뭐 돼? 반, 얘들아, 얘들아, 봐봐. 불르기에못 찾아야 돼? 음, 아유, 얘 이거, 불이라도 켜자. 양아, 양아, 니가 이쪽 왼쪽 찾고.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왼쪽, 왼쪽. 응. 음. 그럼 내가 여기 찾을 테니까, 음. 여보야. 근데 이, 뭐가 숨겨져 있는 거야? 너네 들은 거 있어? 우리 언니한테? 거 없는데. 아니 걔는 뭐슨트도안 주고 이거를 찾아오래? 아유 뭐 이래? 미션이 뭐 이래? 나멀쭉 올라가 봐. 내 가고 어. 나랑 여기 서 찾자. 알겠어. 야양아 어, 원래 을연이가 좀 치사해. 같이 가. 빨리 올라와. 야, 너 진짜 너 치사하다. 힌트... 아, 야 그거 말하지 마. 냥뭐 찾았어? 음. 어 이거 뭐가 있어. 뭔데? 양이고등학교 괴담 읽어주면 안 돼? 어 한밤중 도서관을 지나갈 때 책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면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만일 소리에 이끌려 도서관에 들어갔다면 절대 떨어진 책을 만지지 않는다 떨어진 책을 만졌을 때 일어나는 일은 모두 당신의 책임이 될 것이다 고등학교 괴담 2 늦은 밤 학교에 전등이 소등되었을 때는 창문 밖을 절대 쳐다보지 말고 최대한 빨리 학교를 빠져나가래 어 무심코 창문 밖으로 시선을 옮겼을 때 이상하리만치 밝고 푸른 불을 보게 된다면 곧장 다른 곳으로 시선을 옮겨라 음, 푸른 빛에 이끌려 계속 빛을 쳐다본다면 당신은 그 빛에 홀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게 뭐야? 뭐야? 진짜 아, 야, 끝이야 이렇게 두 개가 끝이야 어. 끝이 어. 너네 이거 괴담 들어본 적 있어? 도서관 계담이랑 푸른 빛계담이네 이거 이게 건가? 야, 단가? 근데 우리 책 만지면 들어봤는데? 안 되는 거 아니야? 책 떨어진 거 만지면 안 된다며. 아, 근데 떨어진 게 아니라 여기서 너, 꺼낸 건데. 줍지 않을까? 맞아. 그럼 아, 맞아 탔잖아 야, 우리 행동 다시 올라가자. 야. 야. 궁금해 가지고. 이게 이게 이건가 보데 아닌가? 야마. 너그책 응? 만졌으니까 응. 나중에 귀신 보게 되면 나한테 꼭 말해줘. 나 사진 찍어야 돼. 셀럽데 해야 되거든. 오야너유튜버할생각있구나아 아. 좋아 좋아 알았어. 너, 야, 그래. 것도... 응. 야 근데 이거 맞아? 우리가 찾는 거 이거 맞아? 거 도서관에서 찾는 거? 어? 아니야? 미션 물품이야 미션물품이라 미션. 써있지 않을까? 야, 너네 뭐못 뭐 찾았어? 야 이거 빨리 하고 가자 나 빨떡볶이 먹고 싶어. 아 뭐라고? 아, 친이랑 잘안 들려 뭐라고? 어 찾았다고? 나 어? 어, 뭐냐 역? 방금 누가 찾았냐? 아니 너가 찾았다 아니야. 그러지 않았어? 뭘뭘 뭘 찾았는데? 뭐 찾았어? 어 양아 이거 아니야 이거? 뭔데 뭔데 뭔데? 뭐뭐뭐 뭐, 뭐. 어디, 음,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뭐야 어, 뭐야 뭐야? 여기 여기 여기 어디? 있는 거 여기 안에 있는 거. 여기, 여기 안에? 여기. 이거 눌러 볼래 안쪽에? 아야야 야, 이거 완전 시커메. 아 하나도 안 나왔어. 맞네. 아 어떻게 찾지? 맞아 맞아. 야야, 넌눈 진짜 좋다. 아 어, 진아, 어. 네가 찾은 거야 도서관에 웃음 소리래. 어, 이게 뭔데? 잠깐 기다려봐. 빨간색 물감이 피처럼 물들어 있다. 양이고 인장과 함께 공포 부스 미션 아이템 스티커가 붙어 있다. 아이, 아, 아, 거 맞네. 아, 찾았네 찾은 내. 빨리 찾아 빨리 찾아. 빨리, 빨리 나가자. 야. 야, 그래. 아 쫄았네 쫄았어. 야야야 야, 야, 야, 핸드폰으로 불 비춰줄게 가자 가자. 아 진짜 야, 이거 참나. 그러면... 야, 빨리 가가지고 커포키 먹자. 컵볶이 먹자 컵볶이 나 컵볶이 먹고 싶어. 응? 어? 어? 뭐야? 여보야 어, 여기 왜, 왜 뭐야? 분이 삼겼어?